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해보고 몇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조금만 자고 올게요 여러분 2시간만 좀 자고 올게요 2, 3시간? 5시간? 길면 5시간?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결국 죽어버린 윤서야씨이 방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? 게임 접으신 분 오셨나요? 헤헤. <웃음> <웃음> 그입 다물도록 해. 건방진 터키래키. 터키는 똥터끼가 되고 있어. 드디어 쳐버린다보여 벨루야, <웃음> 님 다섯 개 신난다. 윤서야, 하이비스비 김치 왕만도 가져와. 한다. 윤서야! 윤서야 게임 접었냐! 윤서야 어? 게임점이었으면 당근마켓에 팔자! 와.. 큰 마켓 걸려 너무 질 뻔했다, 아, 아.. 일어났다. 진짜 찐 일어났다. 서야 늦게 일어나서 전자녀 선물 받으시는 큰 그림 시라임입니까? 아, 여러분! 아? 여러분 얼마나 주무셨어요? 음, 들 선생님이 얼마나 주무셨습니까? 민심이 뜨겁네요 선생님들 어제 방송하신 분이 아닌데 대리방송인가요? 나몇 시간 잤지? 아나 많이 안 잤는데? 아 억울하기 극지없네요 야 꿈의 드림님 다섯 개 신난다 윤서야 그래벨 잠이 오냐? 그래벨 잠이 오냐? <웃음> 왜 잠이 오냐? 와 민심이 뜨겁네요. 자라 괜찮아. 오늘 좀 잤으니까? 와나 근데 진짜 뒤에서 자다가 이러하다가 내가 왜 알람을 내가 맞춰놨는데 알람 맞춰놓고 내가 30분만 더 자야지? 이렇게 해놓고? Hello, 윤서야. 내일 아침 11시 버프 끝날 때까지 하려고 푹 잔거지? 네? 2, 2, 24시간이요? 악마가 <웃음> 있네 여기. 어지럽네요. 갑자기 되게. 윤서야. 숨을 는 시간을 위한 큰 그림 지렸다아 큰일 났다. 아. 큰 어. 윤서야 오늘 꼭 잤으니 쭉 달려보자. 야 나만 잤어? 야잠시만 나만 잤어 설마? 우리 동맹에 너? 사장님처럼 푹잔 사람은, 사람은 없겠죠. 윤서야. 너만 잔건 아니지만 푹잔건너 혼자일걸? 와나 이렇게 잔줄 몰랐어 혹시 내가 여기서 그러면 나 오늘 아침 뭐먹지라고 하면 설마 이 랩에 밥이 넘어가냐고 하지 않겠지? <웃음> 죽빵 <웃음> 내 죽빵이요? 죽빵이요? 윤서야 아침 메뉴 추천한다 오해 토지. 어, 오토지? 아나 너무 웃기네. 요 아, 땀밥이요. 오지럽네요. <웃음> 토데닛은. 그 세력의 아침이 생각났냐? 그 세력의 아침이 생각났냐? 그 세력의 아침이 생각났냐? 그세력이 그 아... 지금인 것 같은데 가볼까요? 해봅시다. 의뢰인이 원하는 카드. 사와의 단토. 이번 버삼 39,900원. 39,900원에 모십니다. 지금이야! 오케이. 아니야 기세가 등등해 기세가 등등해 나쁘지 않아 아 이거 너무 불편한데 아아 허억 당뇨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 아니야 기다려봐 나몇판안 아, 오빠! 오빠 나라했지? 와! 나라했잖아! 나라했잖아 지금! 어제 오늘 나라했잖아 지금! 아또 이렇게 사람을 의심을 하네 가? 쭉 가? 진군 가쭉가2시까지쭉 가봐 아 방통 하나만 제발 방통 하나만 <웃음> 아, 정보. 방통만 나오면 딱스타 되는데. 아, 얼마 안 남았어. 제발. 아, 좀한 장만 나와라, 좀. 한 장만 더 나와라. 왜 이러니, 진짜. 제발. 면목이, 몇 면목이. 모기, 몇 모기. 한 장만 더 나오면 진짜. 아, 알야 아 말이 없어, 말이 없어 간다 아, 이게 좀 훔기가 어려워 아, 오! 다! 제발! 와! 이건 섭섭하다! 이건 섭섭하다! 찐만 제발! 지금이야! 팍. 아. 아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 아니야 보라빛빠 화타요? 화타요 선생님? 화타요? 화타 <웃음> 없던데 아까? 아니 잠시만요 왜 자꾸 왜 여겨있다! 아니 왜 이렇게 왜 자, 3 2 <웃음> 아, 야, 제발 마지막 한번 이 정도면 진짜 선생님 레전드, 솔직히 말하면 이거 레전드 아니 잘 나왔어